6825, 6825. 어! 대박! 야 보라색의 구슬을 찾으라는데? 어떻게 찾아? 게임을 하면서 보이나? 전부터 하면 되지. 오케이. 거의 자석이죠, 지금? 아! 아이, 깜짝이야! 아, 죽었다. 어, 아이고! 아, 나 상점 살려고 했는데! 아, 그래도 51점. 야,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최고 기록. 왜 바이럴이 없어졌지, 근데? 그리고 코드는 어디에 쓰이는 거야? 이런 데서 하나씩 다 찾아볼까? 보라색 구슬이라. 이 코드가 뭔지도 너무 궁금하고. 그럼 여기에서 1359를 눌러보자. 1459. 어? 뭐야, 이게? Find the entry point? 출입 포인트를 찾으라는데요? 7041. 어? 이거 우리 계속 게임 오류 났을 때 봤던 좌표네? 선물 전해주는 그 게임에서 나왔을 때? 9943뭐라 떴어? 8506 이게 뭐야? 아 이게 일부러 부딪혀야 되나봐, 폭탄을. 불이 뒤쪽에 하나만 켜져 있으면 첫 번째 공을 부딪히고 두 개가 켜져 있으면 두 번째 공. 세 번째 공이면 세 번째를 부딪혀야지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? 와 이거 대박이다, 게임. 7472. 이거 그 물고기다. 물고기 죽빵 날릴 때 샵을 입력하라는 거야, 키보드로? 한번 해보자. 그래, 이게 가끔씩 네 자리에 데미지가 뜰 때가 있는데 그때 샵을 누르라는 거일 수도? 아, 샵을 누르라는 게 아니라 그네 자리 숫자 떴을 때 그걸 입력하라는 건가, 진짜? 아, 야, 그게 맞는 거 같은데? 6825, 6825 어! 대박! 된 거야? 주파수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. 잠깐만요. 어, 아, 클릭을 해야 되는구나. 주파수를 잡은 다음에 클릭을 해야 돼요? 어? 뭐지? 아니, 왜 안, 안 뛰어? 어? 이게 보석을 찾은 거야? 어? 아나못 봤. 야 이거 왜 뜨나 했는데 이게 보석 찾은 거네. 아니 그럼 한 게임에 다 찾? 야 이거 세 번째 거 부딪혔어야 됐는데. 자두 번째 거 부딪혀 보겠습니다. 아, 어... 아 가끔씩 이런 게 뜨던데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조건이 부합됐을 때였네. 자 그래서. 잰거야? 인터풋 윈도우 좋아 두개 찾았다 와 이렇게 다섯개를 찾아야돼? 어? 이거 일부러 부딪혔거든? 내가? 이것도 맞는거 같아 이거 맞는거 같아요어 어, 뭔가 방금 양쪽에 떴어 어? 이거 아까 우리 중간에 했던 그거네 아난 이게 그냥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히든 찾은 거였구나 자세개 아이 깜짝아 아, 총알- 뭐지? 뭐야? 나또 찾았어, 히든은나뭐 어떻게 한 거야? 나 분명히 소게임하고 있었는데 에, 에? 아이고 이런, 제기랄 와, 야, 상태 진짜 진 엄청 심각해졌어 이제 좌표만! 보물! 여자친구한테 보물 주는 좌표만 찾으면 돼!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미친 거 아님? 오류도 안 일어난다 아 여기서 좌표 찾았어야 되는데! 이걸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요! 어떡해요 멍청아 멍청아 o 멍청이 o 동 g t 이총 g i I'm Tong Mong 선물 n g i t o n g 아 t 뭐가 보여야 말이지. 젖었다. 끝났네, 게임. 아. 동물찾기 오른쪽 위 어디 가리키는지 보여준다고? 아, 그래? 야, 이쪽, 이쪽 부근에 좌표가 뜨고 그거 누르라고 나온다고? 자, 다시 해보겠습니다. 보석 초기화됐네. 아. 좌표 떴어! 아, 이게 정확히 어디를 써야 되는지 그 좌표를 알아야 돼. 좌표를 알아야 쏠수 있어! 1, 6, 9! 1, 9, 1, 1, 6, 9? 1, 9, 1, 1, 6, 9. 어, 그 얼추 누르면 되네. 아, 그데피 하나 달았어. 아, 씨. Please focus on t X. X를 집중해서 바라봐 주세요. 이거. 누르면 시작합니다. 뭐, 뭐 이거 글리치 이거 지금 뜬 거야? 이거 아니지? 어? 오른쪽 아! 아 오른쪽 아래로 보내야 돼 정확하게? 노너는 난이도가 높은데요? 자 반짝거리는 거 아, 아, 이걸 왜 받아? 아, 깨버렸어! 총알. 이게 게임이여? 그 와중에 깨고 있는데, 자신. 조졌다. 조졌어. 살려주세요. 그게 나와야 돼요, 그거. 아이씨. 야, 동물 울타리가 게임? 제일 빡세다 소 울타리를 제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이건 게임 절대 못게 4, 6, 5, 3 4, 6, 5, 5, 3 4, 3, 1, 1, 0 오케이 손지, 돼진지 두 번째다! 그렇지! 빨리 다음거 이제 여기도 나올 때 됐다 됐다 됐다 네번째거 보석 자속아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빛나는 곳이 없는데? 아 이번 스테이지 아닌가봐 자자 가운데다 어? 이게 안된다고? 와 진짜 조졌네 게임 아 망했다 아 몰라 일단 일단 해봐 희망을 버리지마 속게임 나올수도 있어 자, 속게임 자, 속게임 속게임 왼쪽이 빛난다 됐다! 야! 됐어! 하아.. 됐다 뭐야? 다 모은 거 아냐? 어 뭐야? 어? 게임 오버가 되기 전에 왼쪽에 글리치 같은 게 있어서 눌렀는데 돌아왔어? 돌아왔어 현실로 돌아왔어 와아아아 깼다 유웬엔 진, 진짜 끝인가? 이걸로? 진짜 이게 끝이야? 자 정말 간단하게 즐겨보려고 꺼냈었던 포타보이 플러스였는데 정말 재미있게, 심도있게 전부 다 엔딩까지 도달을 한것 같네요 네,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 이런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좀이쁘장하고 하기에 하고 막 그런데 이 속을 까보면 와 충격과 공포의 게임 이런 게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타보이 플러스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과정요